어, 안녕하세요. 저는 데프 스튜디오에서 마블 배틀라인 디렉팅을 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어, 저는 어릴 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이제 제가 다닌 컴퓨터 학원에서는 SPC-1500이라고 하드디스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도 8088 CPU가 달려있는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MSX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동안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토요일에는 게임을 할수 있게 해줬었는데 거길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집에 컴퓨터좀 사주세요 거르다가 결국 몇년 후에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꼬꼼하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컴퓨터가 둘다 아닌 애플을 사 오신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엄청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얻었던 컴퓨터가 애플2E였어요 처음 컴퓨터를 봤을 때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컴퓨터였었는데 듣고보니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좋은 컴퓨터였다고 대학 <목소리> 입학한 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위치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학교에 가고 나서 아, 이게 내가 원했었던 그런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뭐 일본 게임이든, 미국 게임이든 기본적으로 콘솔 싱글 게임이었는데 었 혹은 뭐 디아블로 1 같은 멀티로 하는 게임이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때 했었던 게임이 텍스트 모드 게임인 마법의 대륙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당근의 땅이나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게임들보다 약간 늦게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 96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랑 갔어요. 처음 알게 돼서 접속을 해서 그냥 신세계도 보고 그 게임을 한 3년 동안 거의 매일마다 플레이를 하면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게임에사실서일하게된 게임 개발자로서 일을 하게된 시초 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어로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은 악마성 드라큘라 같은 게임입니 처음에는 GBA판으로 접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명작인 악마성 드라큘라 월하이아상곡을 플레이를 하게 됐고요 개발자로서 게임을 개발하다가 또 게임의 어떤 메타적인 부분을 잘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런 게임들을 이제 원하고 찾아다닌다는 라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와우도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 인상적인 게임이었고요 몬스터 같은 게임들을 네. 운영을 할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업계가 이미 많이 발전을 해서 해결한 문제들도 있고 아직 해결 못한 문제들도 있는데 제가 바람의 날을 할때 고민했었던 문제들을 그 후에 나온 게임들이 뭐, 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지금, 검진적으로 해결해 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뭐, 저, 와우, 와우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냈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인상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금 모바일 게임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말도 안돼 보이고, 이게 무슨 게임이냐 싶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진보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음, 컴퓨터는 이제와서는 거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뭐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같이 있는 시간이 있고 따로 있는 시간이 있었지니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나와서 따로 있는 시간이라는게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없을 때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거의 뭐 몸의 일부 같은 그런 경제가 아니고요 머지않아서 몸에 어딘가에 설치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바람의 나라를 할 때는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 5년 차정도였기였요 네. 주변 넥슨에서도 게임을 4년 정도, 게임을 하나를 4년 정도 서비스를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얼마 안 가서 저도 동료를 할 때가 올것이라 생각도 다들 했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다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아마 제그 말이 공감을 하겠죠 라인 게임이 어, 0년이 등록할 수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시대라서.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비너기 때도 그렇습니다. 마비너기 때는 녹음제가 바뀌던 시대였어요. 방역제 게임들만 이던 시대여서, 어쨌든 BNB나 카트라이더가 부분유디화를 받고 있고 마비너기는 반부분유디화를시작 해서, 나중에 완전히 뭐 부분유디화 게임을 확뀌었던 시기였는데, 뭐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다른 플레이들, 그런걸 넣으면서 사람들이 저거 뭐야 좀 이상하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요소들이 항상 있거든요. 라이브 게임이 잘 되는 건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거같요 남들하고 좀 다른 점들을 하고, 기존의 다른 게임들 잘된 게임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과감함이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개발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엇보다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을 해봐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 아마추어 팀에서 일을 해도 좋고 혼자 해봐도 좋고 혹은 게임 회사에 일단 입사를 한 다음에 배우는 도 좋고요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든 혹은 지인들에게 뭐, 목표를 하면서혹함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말 반반인 것,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과 표시를 해보는 것 저는 심지어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보는 것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라는 블로그에 글을 써보거나, 혹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음악을 만들어서 분반을 내보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완성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퍼블리싱을할수 있는 만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들어와서 금방 적용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걸로. 가끔, 이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런 거 필요 없고, 뭐 회사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해보긴 다 필요한 거 같아요. 다, 다 공부를 하고, 뭐든 하고 들어오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수도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다르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라서, 가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다만, 실무 경험을 쌓는 게그보다더 중요하긴 하니까, 공부를 하고 책을 쌓느라 회사 생활을 더 미루거나 이런 거는 좀 주겠다는 거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은 그냥 공부를 그렇게생각는게니 기억나는 건 와플 <웃음> 와플의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아, 제가 트랙팅하고 있는 게임 마블 배틀라인이 이번 4월 하순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마블에서 엔드게임 영화로 개봉을 하고 제 게임에도 영화와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